요구금이꼭 강옥조를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드런, 헤이, 레 concern for granted. 감옥적으로 굳이 안쓰는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적으잖아요 부모의 관심.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알겠어? 부모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냐면, 감목적으로나 이트. 해서안 해야죠. 직접 시켜때 이렇게 가야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됐죠. 이게 이제 진목적으니까진목적으니까 지금 지금 뭐, 노동자들은, 뭐, 유지할 거라는 것은 유지할 거. 어디 유지해? 이 원컨시. 한 회사에. 언제까지? 언제 내까지야. 그 노동자들이. 바로,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 뭐 빠졌는데? 이지 이거 아니야? 그지?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 전체사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특별 어, 완전 타동사 완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렇게 쓰면 상관은 없어요. a r r i v 도 이런 식으로 전시서붙여주려면 이런 걸 써야 돼. 또는 뭐 이런 거. Got 뭐 to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요건 돼요. 요것도 돼요. 이건 안 돼요. 리치는 투가 붙으면 안 됩니다. 어디 어디 이르다 퇴직 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한회서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얘기야. 계속 머무는 거죠. 이런 나라가 있으면 좋은 나라죠. 그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리죠? 고장 되는 거지, 그죠? 어. 됐죠? 자 페이지 넘어가.